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펠레스의 최고의 부자 잉단테로고 합니다 자 일단 헤라펠레스 저희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보시죠 최고의 주상복합 헤라펠라스음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죠 어 뭐야? 무슨 일인데 저렇게 소란스러운거지 문 열어주세요 문 아, 열어주세요 아 그러다 보내셨라구요 뭐 나도 구경좀 하네 어흠 어, 어, 뭐어 음. 헬라페레스야? 오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음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고 아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격떨어진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뭐래? 들어갈건데? 나도 들어갈건데? 어쩔건데? 거참 우리 헬라페레스 명성이 떨어지겠군 음 어쨌든 우리 집으로 돌아가볼까 음 저희 헬라펠스는 100층까지 되어 있고 저희 집은 펜트하우스 100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음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 헬라펠스의 자랑 바로 이 청산 동상인데요 아 정말 지금 봐도 아름답구만 으흐흐 아 정말 이게 좋구만 경치도 좋고 백직이다 보니까 강남이 한눈에 보이는구만 여기는 최고의 금수저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음. 아까 저런 거제들이 들어오면 우리 헬라페스의 소음이 안 좋아질거야 끔찍해 끔찍해 어? 어디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음 여기구만 음 딸래미왜따따따따따따따따따너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어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 <웃음> <어머니 다시> <웃음> <웃음> 말이야 어머니 단소진 어? 오늘도 열심히 딸을 가르치고 있구만 하, 우리 헤라필레스는 수석입학 아니면 은 절대 안되지 이놈은내 이름 잉단태 이제 100층짜리 내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볼까 이런거는 이런 엘리베이터는 나랑 어울리지 않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올라가볼까 슝 음벤트하우스는참 넓구만 좋구만 들어가볼까 음 그래 그래 그래 음 좋아 좋아 경치 좋구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있겠지 일단 노래 한곡 들어야겠구만 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들어봐야겠구만. 흠. 음. 아이 음. 바보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걸왜 몰라? 아니 그러니까 아 사과를 하나가 있고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영이지! 어떻게 있냐고! 사과가 어디에 갔니 그럼? 아니 내 뱃속으로 갔지! 그러니까 영이지! 특구물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석훈이, 석경이! 네? 네? 아빠 왔다. 인사해야지. 얄루. 인사를 그렇게 아니. 하나? 응? 얄루. 다시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얘들아 어쨌든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빠 본을 따라와. 에이. 우리 헤라페라스의 자랑 우리 아이들 너희들 아빠, 아빠 오늘왜 이렇게 폼을 잡았어요 아빠 명성에 이렇게까지 목질을 해야겠니? 저희가 오징어가 아닌데 어떻게 먹칠을 해요 석훈이 이번에 석경이 시험 점수 몇 점이지? 어.. 97점? 빵점이잖아빵점 0점. 부정행위하다가 빵점 맞았잖아! 어, 기고 말았나? 어쩔 수 없다 딸깍 그래 오늘 좀혼좀 좀 나자구나 안돼 뭐? 그 방은 원치 않아요 이 자식이 아빠한테 말 대꾸하는 거야 자 그런건 아니지만 석경이 아빠 석경이 따라 잘못 들어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절 때리지 마시고 그럼 절 때려주세요 정말 그래. 죄송해요 동생 관리를 잘 못한 석훈이가 맞자구나 따라와 이, 이런 자 등짝을 보이렴 제, 젠장 철쌍 철쌍 철쌍 철쌍 철사 아야 철사 아야 철사 최보른 언제나 파악 파악 아야 파악 다음부터 아야. 어 성격이 성격이 성격이 아니, 성적이 1 0 0점이 되지 않으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알겠어 아야, 아야. 아빠. 이 아빠의 재는 돌인 걸요 머리가 아빠의 명성에 목출하지 마렴 알겠니 아야 아야 이제 방에 들어가 둘다 네 그래 그래 하아 이 잉당태의 삶은 정말 고달프구만. 구독 어, 여기뭐 하는 곳이데? 어디야? 어디야? 어! 뭐? 우와, 책 진짜 뭐? 대도서관이 완전. 뭐? 아니, 이게 아이씨, 여기 뭔 곳이야? 이이 녀석들이 아까 그 녀석들. 어? 어 여기 금고방도 있어. 이 야이. 안에 금이 잔뜩 있나 봐. 아, 경비! 경비 어디 있어?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어떡해! 어, 이씨 여기 사탕이 있네 사탕이 와이 어, 유리 요리 방탄유리인가? 이 벌레 어, 같은 것들이 됐다. 나가지 못했어? 냄새가 어. 나잖아 내 방에 지금 응? 음. 야 방탄유리다 싸아볼게싸아볼게 싸볼게. 뚫리는지 잘봐오와안 어. 뚫려 안 뚫려 대박 안 뚫려 어. 아니 도대체 어. 경비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내보내 빨리! 우리 집이 더러워지고 에이. 있잖아 아저씨 유난 좀떨지 마세요 집 구경 좀 하겠다는데 안녕! 여기 여기 클럽이다. 클럽! 와, 노트야, 롤, 노래 틀어라, 노래! 클럽은 무슨. 저거는 롤, 롤. 내가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5천 마드리스 아, 아, 뭐지? 왜? 와! 어, 그래 그래. 그걸 말 한번 잘했구만. 내가 뭐, 저번에 뭐지? 프랑스에 가서 아, 또 저것도 있네. 저기 뭐야? 어, 그래 그래 그래. 말 한번 잘했구만. 저거는 내가 저번에 와이 치이다. 와, 치이다. 오! 그래. 야, 우리 따라지게 노래할래? 좋아! 그래, 얘들아. <웃음> 그래 여기가 괄로 펜트하우스란다 어때? 와, 좋지? 와 여기 뭐야 여기 눈이 왜 이렇게 눈이 부셔? 아, 너네가 나 그래 애들... 사진 찍 애들 애들아 오케이, 아저씨 오케이, 사진 찍어내림 하아둘셋 아, 탁탁 애들아 아, 아저씨 말좀 들어봐 여기가 아, 바로 장소에 또 가서 놀러가자 애들아 여기가 에? 바로 펜트아 여기 나가는 데가 어디야? 펜트하우스란다 뭐야? 아우 여기가 좋겠네 우리 펜트하우스 보안 왜 이래? <웃음> 어쨌든, 저런 아이들은 들어오면 안 될텐데, 우리 헤라프레스의집값이떨어지겠어 아, 말짜 정말... 아, 나가는 길이 어 진짜, 요 나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들어오긴 아이씨, 했는데. 우와! 와 여기 공 공부방... 뭐야 여기 그 피어로, 뭐, 피어로니까 빠미야 라미야 피시방이야 나 예. <웃음> 애들아 이제 나가주겠니 네? 아저씨 아니야. 여기 라면 하나만 끓여다 드세요 진라면으로 너희들이 어, 워낙 서민들이라서 이런집에 안와서 많이 놀랜다 모양인데 여기는 너희들 같은 애들이 들어올 아, 수 있는 아, 공간이 아니란다 아, 아, 아. 아이고 안경제비 아저씨 응. 사진이나 찍어봐야 좀 잘생기게 그, 그래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거야? 자 어, 찰짝 <웃음> 아, 이런 젠장 저런 것들이 들어왔어 우리 집값이 떨어지겠구만 여기야 내려가는 아. 곳이 여기란다내려가어 아저씨 응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게 어딨어요 손님인데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어? 왕처럼 너... 모셔야 그랬어 왕처럼 너희같이 서민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빨리 내려가! 뭐래? 빨리 내려가! 미호야 빨리 내려가 봐 여기 신기한 곳이 있어 와이 이러면서... 동산길 가지고 놀자! 아니 이거 경비원들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데는막 들어오게 하고 와우 와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좋와요와진와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저기 어, 동상에에 그게... 그게 뭔데? 에? 저, 저건 저저 사람은 시체 아니야? 빨리 빨리 얘 예, 도망가자. 무서워. <목소리> 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펜트하우스를 굉장히 즐겨 보는데 이번에. 이병아저에서 맵을 만드신 키미님께서 헤라펠라스를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 구경을 왔고요아 어, 그렇죠 여러분들 즐거웠죠? 네 여기 여기 후원할래요 아나 후원했어 아까 아까 후원해가지고 또할수 있나? 후원도 잘 받습니다 후원해 드릴게요 또, 해줘, 또 해줘야겠다 감사합니다 키미님 그리고 키미님도 아, 유튜브 한다니까 되게 더 멋진 건축, 건축물 많거든요? 들어가셔서 한번 키미니 영상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맞아요 안녕 안녕 아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